준서가 네. 아프고 가 그때 한 여섯 살 일곱 살쯤이었는데 저희 치료하는 병원으로 삼성라지선수때 그 네. 방문을 해주셨어요 준서가 그때 야구 잘 모를 때라서 좀 쪼끈쪼끈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가 제일 눈에 띄는 선수가 구자우 선수였어요 준서가 하서 어, 저도 구신데요 하니까 구자우 선수가 와너구시구나 잘생겼네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되어서 저희만의 그냥 작은 추억이죠 아, 준서가 야구를 아빠한테 던지듯이. 너무 좋아해서 준서에게 큰 추억거리도 만들어주고 싶고 준서가 좀큰 아픔을 겪었는데 이런 계기로 좀더 자신감 있고 앞으로 이제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좀 희망도 주고 싶고 그렇게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오 진짜 가르칠 게 없어요 <웃음> 진짜로 오늘 그렇게 만나면 완전 퍼펙트하겠는데 나이스 딱 그렇게만 꺼님되겠다 양도 배웠어? 아니. 안 되겠어? 아 정확해요. 연습이 필요 없겠는데? 그쵸? 오케이. 잠깐만. 한이 정도 거리 되겠다. 오. 아마도. 진짜 늦는다. 진짜, 진짜 알겠는 연습 많이 했나 보다. <웃음> 어제 연락 받아서 솔직히 연습은 못했어요. 아 진짜요? 예. <웃음> 네, 그냥, 그냥 저번 주에 저하고 그냥 월드컵 <웃음> 경기장에서 피치볼 한번 하고 피치볼하 네. 저도 궁금한 게 친구 이름이 구시더라고요 예. 네. 아 <웃음> 그래서 자자 돌리면 저하고 구자 아 같은 자자 돌리고 아들 아 아들뻘인 거네. 예. 조카 조자 오늘 피치볼 한 공. <웃음> 팅 유니폼 사인 받으. 너무 좋았어요. 구량 선수가 공을 또잘 던져 줘 가지고 긴장도 많이 안된것 같아서 좋았어요. <웃음> 제 <목소리는> 파이팅. 어린이가 지내는 피드백을 찾으시기 어린이들에게 가장 스털라이지의 어린이들 어린이들의 주준 어린이와 노동대사 같 어린이들의 집주적인 어린이가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첫째를 큰박스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긴장은 안 했는데 그래도잘던진것 같아. 요 아프지 말고 한타 많이 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남성 라이언즈 화이팅! 화이팅!